선생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저는 강진 칠량의 황규석 선생님 뵈러 왔습니다. 우 엄청 예쁜데. 네. 선생님, 그 고추를 보면은 거의 뭐 명인의 향기가 느껴지는데 지금 몇년 되셨어요? 이 고추농사를. 네, 지금 고추농사는 지금 3년 됐는데 네. 제가 이 고추농사를 이렇게 또지게된 이유가 네. 사실 시골 농촌의 환경이 농사 지어가지고는 먹고 아시다시피 먹고 살기가 네. 힘듭니다. 이제. 그렇죠. 예, 그래서, 뭐, 그나마 저 소득 장르를 하는 것이 변농사인데, 변농사는 평수가 넓어야 그치, 그나마 조금 저 먹고 살기가 한데, 만평 가지고 있어봐야 돈 2천만 원 벌기도 힘듭니다. 음. 변농사. 그런데 적은 평수에서 음. 기본적으로 어, 기본 소득을 올릴 수 있는 것이 뭘까 연구하다가, 그나마 그래도 대중성 이 있고, 판로가 어느 정도 포장되어 있는 이 고추를 한번 해보자 해서 연구를 시작하게 됐는데, 음. 지금 해보니까 충분한 가능성도 보이고, 어, 희망도 보이는 것 같아서, 앞으로 좀더 열심히 해야 될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아니, 보통 우리가 그 고추 얘기를 할 때, 평당 만원 보거든요. 평당 만 원. 예. 그러면 평당 만원 선생님 지금 연구 하는데 300 평인데 평당 만 원이면 300만 원밖에 아니잖아요. 예. 선생님은 그럼 고추 연구를 하셨어. 요 이걸 가지고 또 농민들에게 주 수입원으로 이렇게 보급을 하시려고 한다면은 예. 평당 얼마까지 보시는 거예요? 저는 그렇습니다. 이게 고추 농사에서 평당 최하 5만 원을 아하. 수익을 올리지 않으면은. 아. 사실상 큰 의미가 없다고 봅니다 이게 왜 그러냐면 은 고축값이 막 2만원 가고 그럴 때는 5만원 하든 2만원 하든 3만원 하든 우리도 수익이 생기지만 은 작년 가치로 만원도 안 가고 막 7천원, 8천원 갈 때는 평당 다섯 따는 것이 하늘의 별처럼 어려운데 다섯 건 따봐야 수익 사실상 계산해보면 안정된 수익이 되지가 않아요 그래서 이왕이 할 거면 은 최소한 평당 5만원 이상은 어, 보장이 되어있는 상태에서 농사를 한번 시작하게끔 해 보자 해서 이게 연구를 내가 이렇게 하게 된 것이거든요 선생님 예. 최소 평당 5만원 나오는 고추 농사 얘기 하셨어요? 예예 선생님 따라가면 됩니다 예예 예. 가장 중요한 거 선생님이 말씀하신 토양관리라고 하셨는데 예 토양관리 핵심은 뭡니까? 아까 말씀하신 넣어야 될 것과 넣지 말아야 될거 얘기 하셨는데 그 얘기 좀 해주세요 예예 예. 고추 재배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토양 관리고, 그 다음에 이제 재배 관리인데, 음. 토양 관리에서는 저는 항상 우리 저 장목반원들한테 하는 얘기가 있습니다. 넣어야 될 것과 넣지 말아야 될 것만 구분해도 토양 관리는 아주 쉽게 자랄 수가 있다. 아. 이제 넣어야 될 것은, 넣지 말아야 될 것만 안 넣으면 되니까, 아. 일단 넣지 말아야 될 것은 쉽습니다. 항생제가 들어있는 가축분 퇴이비를 피하고, 아. 두 번째, 정부에서 무상으로 주는 석회고토, 알카리본 비료를 피하면은 네. 일단은 넣지 말아야 될 것은 해결이 됩니다. 이두 가지만 안 넣으면 된 거. 가축분 태비는 어쨌든 무항생제나 유기농 태비는 좋은데. 예, 네, 그건 아주 좋죠. 항생제들이는 가축분 태비는 절대 피해라. 예, 네, 그렇죠. 충분히 부족시켜도안 된가요? 예, 네, 그것은 항생제가 들어있다는 자체는. 예, 네. 그. 그, 그 자체가 부숙이 안 된다는 소리거든요, 이게. 아 항생제 자체가 음. 그 발효가 안 되는 거예요. 음. 그럼 두 번째, 석회고토 넣지 말라는데 석회고토는 음. 이게 이론상으로는 그게 맞아요. 우리가 그런데... 정부에서 지금 음. 그 태양 산성화를 중화시킨다라고 해서 무상으로 제공하잖아요. 예, 그런데 그게 이제 이론상으로는 맞는 얘기인데, 예. 실제로 현장에서 그 맞지 않는 것은, 지금 그 이론은 액체하고 액체 상태에 있을 때는 거의 맞는 이론이에요. 탄성과 그, 알칼성이 액체 상태에서 만났을 때는 중화가 되는데? 네, 그렇죠. 이게 지금 흙은 고체 아닙니까? 그 다음에 석회, 고토, 비료도 고체예요. 고체하고 고체가 만나면 은 절대로 중화가 되지 않습니다, 이게. 아, 그러면 정부에서는 왜 중화라 한다고 석회를 나눠주는 거예요? 글쎄요, 이제 그런 이제 깊은 뜻까지는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네. 자주 우리 농민들은 그걸 넣으면은 왜 넣는지도 모르고 그냥 넣으 하니까 넣고 그러는데 네. 그게 깊이 있게 들어가다 보면은 사실상 그것은 굉장히 위험한 물질이 될수 있습니다. 그러고 토양에 그 오염된 토양을 더 가속화시킬 수 있는 와. 그런 성분들이기 때문에 그런 것은 굳이 넣을 필요가 없고 아주 쉽고 안전하게 토양을 관리할 수 있는 방법은 아주 질 좋은 유기물을 넣는 것입니다. 질 좋은 유기물이라면은 음, 이제, 뭐 이제 잔사 같은 거, 그렇죠, 낙엽 고추, 같은 거, 네, 고추 잔사, 낙엽, 그다음에 톱밥, 그다음에 저기 저, 저, 그 다음에 저기 저저그저 그 나무 껍질, 네. 장가지 이런 것들을 넣고 노타를 쳐주면서 충분하게 많이 넣어주면 이건 진짜 발이 푹푹 들어갈 정도로 많이 넣어줄수록 좋은 것들이 유기물입니다. 음. 그 유기물에다가 요즘 저자닮에서그 말씀한 그 흑사리 같은 그런 퇴비를그뒷 음. 화장에 넣으라는 것보다도 두배 이상 충분히 넣어가지고 음. 겨울 12월 달에 노탈을 쳐서 두둑 성형을 딱해 놓으십시오. 그러면은 일차적으로토양 음. 관리는 끝나는 것입니다. 그래, 그래 가지고 액비를 음. 에, 틈 나는 대로 두두 위에 성향된 두두 위에다가 음. 뭐 3회가 됐든 4회가 됐든 많이 넣으면 넣을수록 좋으니까 그렇게 관리를 해 주시면 토양은 자연스럽게 예, 이루어지고 내년 농사의 준비는 다 끝나는 것입니다. 그게. 그러니까 최소한 작물이 들어가기 전에 한 3개월 정도 전에는 그걸 다 넣어 줘 가지고 부숙이 되게 만들자는 건가요? 그렇죠 그렇죠. 음. 그리고 이제 작물이 들어가기 한달 내, 네, 에한달 보름 전에 다시 표충시비를 해지고 그때 다시 에, 퇴비를 넣어주면은 이제 농사는 아, 기본적으로 준비를 다 끝난 것입니다. 농사의 준비는. 음, 선생님 이 보면은 지금 그 장사들이 그대로 있어요. 예, 예. 지금 고추 고추 장사를 그대로. 예, 예. 고추 장사입니다 이게. 음, 고추 장사가 이제로 있으니까 이거, 이거 보시다시피. 여기. 참다태양이 이렇게 후식질화가 어. 돼가고 있지 않습니까, 이게. 아. 그러면은 여기에 있는 나무들이 이미 벌써 이, 이, 이 속으로 지금 다 들어오게 돼 있어요, 이게. 아. 그래서 여기에 있는 영양분이 지금 이 잔사하고 비분들하고 다 섞여서 아주 양질의 지금 그 비분이 형성이 돼 있어요, 여기가. 그래서 이리 와서 먹은 이 영양분이 지금 이렇게 보이, 보여주는 거예요, 이게. 선생 그러면은 지금 이게 지금 두줄 재배인데 네. 이 제초 매트는 그러면은 선생님 걷, 걷어, 걷나요 이건? 그렇죠? 제초 음. 매트는 음. 에, 이제 겨울에 이, 지금 저 이게 두 개인데 한쪽만 빼냅니다 한쪽만 아 한쪽만 빼내갖고 한쪽으로 걷어놓고 네, 한쪽으로 고정을 시켜놓고 어. 겨울에 이제그 환기도 시키고 통풍도 시키면서 또 폐충식도 해야 되고 그러니까 음. 그렇게 관리하다가 심기 전에 한 보름 전에 다시 또 뚜껑 덮어갖고 다시. 그럼 로탈이, 로탈이는 로타리, 우리가 유기물을 많이 넣고 로탈을 쳐야 된다 했잖아요. 네. 그러면 무경운으로 한 사람들은? 무경운으로 한 사람들은 이 두둑에다가 음. 충분한 양을 넣어서 해주면 됩니다. 이 두둑을 최대한 활용을 하게 되면은 음. 되고 여기서 이제 작업 끝나고 여기로 이제 겨울에 올리잖아요. 그러면 여기에 있는 유기물 다시 올려주면 됩니다, 음. 이게. 이구아로 살살 걷어서 올려주면은 되고 또 새롭게 이렇게 유기물을 넣어주게 되고. 어쨌든, 서양가지가 기본적으로 핵심인데, 서양가지가 핵심인데, 넣지 말아야 될 것은 항생제 들어간 가축포테이지 절대 넣지 말고, 석회 것도 절대로 넣지 말아라. 예, 예. 공짜로 준다고 넣으면 안 된다. 예, 유기농, 그, 재배에서는 그런 것들이 들어가면은 아주 어, 피해가 있으면 있지 이득은 절대 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최대한 많은 유기물을 넣어라. 그렇죠. 유기물을 아니, 좋고 나쁘고는 없습니다. 유기물은 뭐든지 다 좋습니다. 유기물. 구할 수 있는 유기물은 네. 다 넣어라. 내가 쉽게 구할 수 있는 것. 그리... 예, 뱃집도 좋고 다 좋으니까. 어. 그런 것은 진짜 발이 푹 빠지도록 넣어놓고 노타리 쳐서 예, 관리하십시오. 어. 그러면 은 그게 그이, 그야말로 진정한 어, 땅, 어, 토양을 만드는 길입니다. 그러니까 만약 무경으로 한다면 어쨌든 많이 넣어놓고 액비 넣어가지고 자전적으로 이렇게 충분한 시간을 줘서 겨울에 땅을기 예. 전에 예. 해가지고 봄에 할 때는 좀푸숙이 되도록 만들어놔라. 예. 그렇죠. 아. 그러니까 일단... 농사 짓기 전에 부랴부랴 하는 것이 아니라 음. 충분히 3개월, 4개월 전에 만들어놓는 거. 그럼 이제 수확 끝나고 나면 바로 이렇게 예. 그것부터 해야 되는 예. 거군요. 그렇게 해서 한번 해놓으면 이제 한 4년, 5년간은 무용을 경 하기 때문에 그 유기물이 그대로 어 땅속에 존재했기 때문에 더 이상 넣을 필요가 없어요. 두둥 고랑에다만 그 있는 대로요. 고추 장사만 넣어줘도 충분합니다. 아, 그러니까. 일단 토양 관리에서 넣어야 될 것과 넣지 말아야 될것 예, 그게 예. 핵심이다 예. 말씀하셨고요.